제가 이번 사건을 저지르면서 가장 무서웠던 순간이 언제였는지 아세요? 머리카락이 쭈뼛 설 정도로 놀랐던 순간은 잘린 머리가 수건 거리에서 떨어졌던 순간도 아니고 머리 없는 몸뚱아리가 내게 달려들었던 순간도 아니고 개복한 임산부의 뱃속에서 움직이는 태아를 보았던 순간보다 더 긴장하게 했던 일. 남들이 들으면 오히려 이해가 안 가는 일이지만 그건 사체를 토막내는 와중에 아들 녀석에게 전화가 온 순간이었습니다. 전화벨 소리에 놀란 게 아니라 당황하는 내 목소리를 듣고 감기 아직 안 나왔냐고 물어보는 말이 아빠, 난다 알고 있어 그러지 마 하는 것 같아서 등골이 정말 오싹했어요 전 하던 작업을 중단하고 너무 긴장해서 사채 토막을 늘어놓은 채 밥을 먹었습니다. 긴장하니까 배가 고파지더라고요. 이윤영 씨도 배고프면 밥부터 먹는다는 것처럼 사채정리도안 하고 그 늦은 시간에 밥을 해 먹었습니다.